안녕하세요. 감성시계 리뷰 채널, 도그워치입니다. 저는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지라 거의 1년 만에 가족들과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 휴가라고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저뭐 한적한 수영장에서 어 굳이 90년대 파라소닉 빈티지 CDP의 최신 가요를 공시드로 구워서 들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휴가를,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뭐 놀면 뭐합니까 이래야죠 초저퀄리티 영상특집 휴가중 리뷰 첫번째 영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집에서 가져온게 바로 시계보관함입니다 앞으로 리뷰를 해야 할 시계들 중에 나름 우선순위에 있는 시계 6점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어, 국내 리뷰가 아직까지 없는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예, 빨리 리뷰를 지켜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 이놈의 휴가때 아니 저 휴가 때문에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빠르게 맛보기만 소개를 해드리고 예, 오늘의 시계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측 1사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독일 유안스의 포메이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요한스 시계는 한국에는 그렇게 알려지진는 않는데 노모스와 함께 독일 시계를 대표하는 엔트리 미들레인지 시계입니다 예.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시계고요 예. 이사로는 예, 유명한 모델이죠 론진의 마스터 컬렉션 무브 페이즈 40mm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저 말고도 리뷰가 워낙 많아서 굳이 저까지 리뷰를 꼭 해야 하나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커플 시계 특집을 다룰 때 그때 좀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3사로는 예. 구입한지 10년이 넘은 태그오이어 링크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이게 지금 오버홀 시기가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지금 차고는 있 있지 않고요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홀 시기가 많이 지난 시계들은 어차피 안하실거면 안차시는게 예. 좋고 자주 안차실거면 예. 좀 나중에 고치시더라도 그냥 보관만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사로는 예. 네, 역시 국내 시계 리뷰가 없는 모델인데요 오리엔트 스타의 헤리티즈 라인의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네, 이 시계는 제 시계 컬렉션 중에 정말 최애 5에 들어가는 시계입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계인데 뭐 가격 대비 마감도 좋고요 감성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고 뭐 사이즈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예, 뭐 인하우스 무브먼트의 모든게 좋은데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일본 브랜드라는 거 예, 일단 패스 예. 패스하겠습니다. 시계 자체로만 평가하면 상당히 좋은 시계 라서 별도 리뷰를 할것 같긴 한데 뭐 두고 보시죠. 네번째 네 사사로는요. 예, 제가 구독하고 있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예, 스위스 블라이신 에어맨 시리즈의 월드 트래블러 GMT 쿼츠 모델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찾아가지고 예. 네, 월 트래블러 GMT 커츠모델이고요 여러분 뭐 기회식 시계라고 무조건 좋고 커츠라고 해서 무조건 안좋은거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 정말 시계 잘 모르시는거 인증하는거고요이 네. 부분은 제가 별도로 커츠시계 추천 리뷰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 4 예, 바로 이 시계입니다 오늘 선정된 시계는 스위스 티소 헤리티즈 라인의 비소 데이트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네. 뭐, 티소는 시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스위스 엔트리 레인지 시계브랜드고요 어, 엔트리 라하면 뭐 대략 제 기준으로는 한 200만원 미만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티스 오토매틱 모델들은 대부분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1853년에 아버지 티소씨가 아들과 함께 작은 마을 르로클에서 창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어, 1930년대에는 세계 최초로 항자성 시계를 만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근데 이런 역사적인 것도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이 시계 구매하는데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죠 예. 예, 한마디로 티쏘 시계는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도 세계 럭셔리 브랜드 6위, 스위스 시계 시장점유 6위 의 브랜드입니다 엄청나게 인지도 높은 시계입니다 이미 티쏘 시계들은 리뷰도 많고 워낙 유명한 모델들이 많고 한데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오늘 티쏘 시계를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도구워치니까요 예. 어, 일단 티쏘 시계 하면 뭐 가장 유명한 모델들이 뭐 국민 티쏘라고 하죠 예, PRC-200 모델, 뭐 르로클 뭐 이런 시계들이 있습니다 뭐그 시계들이 각각 뭐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 뭐 다르게 말하자면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지금의 뭐 롤렉스 서브마리너, 뭐 로얄옥, 노틸러스 같은 뭐 유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엄청난 시계들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이 유행에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유행은 결국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유행이었다고 해서 뭐 제가 마치 지금 막 지오다노 면바지에 막다터마틴을 신고 노티카 잠바를 입고 다니는 거랑 같은 거죠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예. 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어렵게 노티카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바로 이건데요 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예. 정말 이쁘지 않나요 예. 뭐 저만 그런가요 예. 저희 와이프는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난하냐고 요즘 좀 잘해주니까 살만하냐고 예. 다시 리뷰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 흔하다는게 단점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저만해도 뭔가 흔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만족해하는 시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최신 뭐 유행하는 트렌드가 뭐 레트로 빈티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티지 롤렉스 빈티지 오메가 뭐 이런 시계들이 아, 정말 매력있습니다. 저도 정말 소장하고 싶고요. 근데 가격들도 뭐 요즘 새거 모델보다 저렴하고요. 근데 뭐다 좋은 거 알겠는데 이게 또 막상 정말 정말 시계 매니아급이 아니면 실제 구맥으로 연결되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즉 갖고는 싶은데 뭐그돈 주고 오래된 시계를 산다는 게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스위스 오토매틱 시계를 하나 갖고 싶다? 레트로 감성 시계를 갖고 오는 싶은데 뭐 중고나 오래된 시계를 사기는 싫다 그리고 이왕이면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유명한 브랜드의 시계를 사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 비소데이트 오토모테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인터넷 기준으로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형성하고요 사람마다 참 취향이 다릅니다 르로클이 이쁜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이어리 좀 복잡하고 조잡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시원하고 깔끔한 다이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참고로 뭐 저랑 티슈는 아무 상관 없는데요. 이 시계를 한번 딱 보십시오. 어, 다이얼이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제돈 주고 구매한 시계니까 지금부터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점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폴리싱 예, 처리가 다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반짝반짝 거립니다. 예. 근데 그만큼 스크래치에 상당히 약하고 스크래치가 한번 나면 티가 좀잘 납니다 예, 그런 게좀 단점이고요 예, 그렇다고 이런 시계를 엄청 막 아끼면서 1년에 뭐 예, 정말 중요한 약속이나 그런 자리에만 한번 정도 차려고 티소시계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고가도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단점은 단점인데 그냥 막 차시고 예, 스크래치가 많이 나도 그 자체에 어떤 빈티지한 매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냥 낡은 시계가 되나요? 예,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두 번째 단점은, 이게 사파이어 글래스인데, 이게 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예. 저같이 시계를 좀막 차시는 분들이 벽 같은 데 부딪히면 좀 깨질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야광도 없고요 예. 이게 또 메쉬 타입의 그 브레이슬릿이 렇게 작은 버클 하나로 이렇게 잠기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튼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장점은 이게 40mm 케이스에 11.6mm 두께입니다. 예, 거의 뭐이 업계 표준이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의 손목에 딱 맞는 사이즈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요. 예, 그리고 다이얼과 폰트, 이 돔글래스 덕분에 상당히 좀 레트로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 1950년대 출시한 비소데이트 복강모델이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 다이얼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예, 이게 정말 예. 정말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한테 상당히 장점인게 바로 이 메쉬 블레이슬렛이 착용감이 정말 편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예.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썰을 좀 풀자면은 사람마다 시계를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잘 모르는 딱시알모 시절에는 처음에 시계를 딱 구매를 고민할 때, 아, 가죽줄을 살까? 아니면 메탈줄을 살까? 보통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그 다음에 시계를 딱살 때, 아, 배터리 시계 이미 하나 갖고 있는데, 뭐 기계식 시계를 한번 사볼까? 아니면 뭐, 배터리 시계를 하나 더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면 처음에 만약에 메탈줄을 사셨다면, 아, 이번에는 뭐, 가죽줄을 사야겠다. 아니면 뭐, 예, 이번에는 뭐, 메탈줄을 사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보면 하나 둘씩 시계가 이렇게 늘어나고 나중에는 뭐 검정 가죽줄 시계가 하나 있는데 뭐 브라운 가죽줄 시계가 하나 필요하다 라든가 뭐주빌리나 오이스터 메탈 줄이 있는데 뭐 메쉬 브레이슬렛 시계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 상황인데요 네. 제가 딱그 메쉬 브레이슬렛 하나 시계 정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티스비소데이트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이 시계를 제가 가죽줄 모델도 매장에서 직접 차봤는데 어, 확실히 이 시계를 정말 구매하실 거라면은 레시 스트랩을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게 적당히 두께감도 이렇게 있고 두툼하고 그래가지고 무게감도 있고 정말 편합니다 이건 진짜 편한게 최고입니다 진짜 예. 이게 제가 또 비유를 좀 해드리자면은 예, 고등학교 때 저희가 뭐 예, 오토바이 타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타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스포츠 바이크들은 숙인 자세로 타야 돼서 장거리 주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뭐 정말 멋으로만 타는 거예요 예. 성인이 딱 되면 우리가 모두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하죠 멋있어 보이고 뭐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약간 나이가 들면 SUV를 선호합니다 운전 포지션이 높고 간호, 간접적으로 뭐 우월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뭐 짐도 정말 많이 실게 되고 예. 근데 자동차도 결국 2차 저차 바꿔보고 여러 브랜드 뭐다 타보고 하면 결국 최종 동착하는 점은 예. 그냥 편한 차가 최고라는 답을 만나게 됩니다 시계도 한개두개 개 있을 때는 정말 예. 모를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 바꿔보고 차보면 자신에게 정말 딱 찼을 때 편하다는 시계를 편하다는 딱 느낌을 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시계만 평소에 차게 되는 겁니다 네, 총평입니다 100만원 미만에서 스위스 오토매틱 시계를 구매할 예정인데 어, 레트로의 감성이 본인의 시계 취향이다 어, 그리고 유명한 시계가 좀 좋다 예, 너무 흔한 것도 싫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 티쏘의 헤리티즈 라인의 비소데이트 예, 오토매틱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비소데이트 시계는 반드시 꼭 메탈 브레이스렛을 직접 매장에서 차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꼭한번더 차보세요. 그럼 저는 다시 행복한 휴가로, 아니저 휴가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